잘생겼어 <웃음> 어, 미치다왜 설레? 응 설렜어 지금 형 여자는 그런 나도가 없어요? <웃음> <웃음> 야 머리 이거 어떻게 다 상해서 미는 거 아니고? <웃음> <웃음> 아니야? 알았어. 그럼 투블럭인데, 네. 기본적으로 투블럭을 우리가 이렇게 여자머리도 마찬가지. 약간 이렇게 잘라서. 자 갑시다. 또 울지 말고. <웃음> 기대가 됩니다. 한 번에 가자. 네. 여러 번에 또 가면, 그지? 그래. 야, 니광고 있을래요? 눈 감고 계세요 참내다 엉켜가지고 끝이 그치? 응. 아냥 보는 게더 시원할 것 같아 봐봐아 잘린다 내 머리 잘하나봐 머리 머리 빨리 주문 해와줘 금방 자랄거야 금방 자라지 저 머리가 늦게 자라요 안 잘랐어요. <웃음> <웃음> 나안 잘랐어요. 아, 잘랐말요긴해랐어요 아, 때랐리요 아, 잘랐어요. 어요 아, 리어 아, 니라어고 아, 스러워요 아, 어 우리 오빠가 이쁘게 잘라줄게. 어때? 일단 느낌 좋지? 어. 어, 잘 어울리겠는데? 본판이 돼서 그래, 본판이. 그냥 센 그래. 언니 되는 것 같은데, 점점? 아니, 아니. 여보 내 머리가 보여 내 잘린 머리 파트를 만들고 있어 저그 염색 뭐지 그거? 응 음. 아 <웃음> 아, 단발이 됐어 이 상태로 멈추고 싶다 아니 나안 보여 지금 보지 마 보지 마라 단발도 오랜만에 본다 사장님, 살려주세요. 살려주세요. 응? 어, 근데, 한쪽만 자를 거야. 네? 어, <웃음> 아, 나 아스라백장 된다 아스라백장 된다 이제. 우리 어, 괜찮을 것 같은데? 괜찮아, 엄마에게 자를 거고. 카메라에 너무 잘 잡히는데? 얼굴이? 저거는 여보가 수정하고 있어. 근데 아직까지 이쪽 면에서 달라진 게 없어, 실바. <웃음> 이제 곧 달라질 거야. 이따가 내려놓고. <웃음> 우와! 같이 만들면 칭찬하잖아. 내 머리가 일단은 네. 좀 저거잖아, 좀 생머리잖아 네. 그래서 내가 지금 커트를 그 이제 좀 투블럭이긴 한데 어? 아까 그 보여준 거는 투블럭보다는 네. 그냥 좀 가벼운 약간 커트형 머리, 완전 이렇게 내리는 거 있잖아. 네. 어 그거에 좀 가까운 것 같아, 그래서. 투블럭은 자꾸 그냥 밀면 되는데 이거 좀 기술이 좀 필요하지. 그 뒷머리는 약간 상고형으로 올릴 거고 얘가 좀 스타일 있어. 네, 뭐 약간 그러면 마연이 되는 거 아니야? 응? 언제 불렀어, 모르어요 응. 그 마연이 아니, 아, 마연이가 아. 아니라 마연석이 되지 않을까? 마동석, 마동석. 아, 마동석 커. 마동석 수고는 아니잖아. 나왔다죠? 안에반봅이다반다 그렇지? 어스러겠죠. 그렇이 갓. 아 좋아. 좋아? 응, 응. 나도 좋아. 어. 시원해 보여. 근데 얘들시원할거야 괜히. 너무 시 비었어. 비었어. 뭔가. <웃음> 행하지 않았지. 어행해 <웃음> 체념 이제 체념의 단계야 내 1년 반의 수고가 다시 1년반 가자 <웃음> 아니 이 상태로 1년반이 뭐야 3년이길... 3년이길 나야 되는데 그 정도면 <웃음> <웃음> <웃음> 점점 보이시해가고 있어. 나 약간 못난이는것 같아. <웃음> 응? 못난이? <웃음> 네. 내가 그렇게 안내버려둘거야 안 이러지 와무슨문까캐트만 들었어 어? 캐트만으 <놀람> 들었어 <놀람> 어, 왜 깨놓는게 상처인데 어? 여기 상처가 있다 저 상처 있어 여기? 어 <놀람> <놀람> 왜요? 몰라 내가 안그랬고요봐봐 안 <웃음> 여기 어디요? 아아어 그러네? 응 상처가 있어 뭔 상처지? 나 저기 다친 기억이 없는데? 어릴 때 기억이 있겠지 약간 꼬맸던 자국 아니야요 저기? 응 아니 그 작가님 이따 보자 무슨 말입니 오케이? 네씨 가자 아 <웃음> 마지막 머리야 울프컷 <둘> <웃음> 어 진짜 울긋껍질까그랬다 아. <웃음> 어, 그것도 괜찮겠다. 죽어 아 어, 머리가 짧아졌다. 어, 아, 머리가 진짜 신기하다. 왜냐면 남자도 머리 기름이 돼요? 당연하지. 어. 아. 아, 너 곱슬기가 아닌데 저나 완전 반곱슬이었는데? 반곱슬이야 아, 반곱슬이요? 아, 응. 근데 일반이 인 생각하기에는 지금처럼 음. 어, 아니 근데 지금은 이제 머리가 길었던 머리라서 머리 감으면 지금보다는 이제 약간 곱슬기가 나올 거야. 그래서 내가 머리 빗을 때 힘들어져. 정교한 생물이. 블랙형. 블랙형. 블랙, 블랙. 깔끔하잖아, 그치? <웃음> 송이버섯 같고 괜찮네. 이쁘잖아, 남자 같아. <웃음> 나 음색, 될것 같은데? 오, 어, 음색 안 해도 될것 같은데. 오, 아 음색 안할 테지. 아 갈색 머리 신경 쓰셨거든요아 그건 안할 테지. 오심파머리 괜찮다. 요즘에 커튼 머리. 커튼 머리? 안돼. 이쁘다, 그래. 예. 네. 기대 이상인데? 슬요 진짜 기대 이상이다. 너무 슬퍼요. 에이, 슬퍼하지 마. 잘생겼어 스... <웃음> 어, 미치겠다 왜 설레? 응설랬어 지금 남자한테 설레면 안되지 정치... 내나 지금 성 정체성 노 <웃음> no! 머리 감 편하겠다 말리기도 편하지 그냥 오. 있어도 마잖아 사람 <웃음> <두상> 귀엽다 <너>. <웃음> 죽어 <웃음> 누워버려 그냥 반삭할 때 두고 봐왜나 아무렇지 않은데 사실? 환하게 하네 <웃음> 시원해 보여 근데 <웃음> 와나 똥물이 한 기분 <웃음> 지은아, 응. 네. 이런 마음이 는데 잘생겼다. 깔끔하고, <웃음> <웃음> <딸까워가지고>. 네. <웃음> 그 그러니까 높은 상고로 치고 앞쪽을 살짝 빼서 좀더 보이시하게 만들어 어? 네. 보라고 하는 거야 어차피. 다 아무것도 몰라요. 알아. 그리고 앞머리가 이제 갈라졌잖아. 네. 이거 이제 머리 까우면은 갈라진게좀 살아질 거야. 아 맞아요. 어, 그래서 이렇게 좀 나올 건데 이 길이는 지금 이 길이에서 눈썹 그 밑으로. 어? 응. 좀맞춰보라고 너무 조금 너무 짧지 않고 너무 길지 않게. 아니 앞머리 높은 거 우기 머리가 아닌지. 아니 그렇게는 안 되지. 그럼 어차피 나처럼? <웃음> <웃음> 아이 그 내가 잘랐어 저희 오빠 반삭하기 전에 박새로이 머리 한 번만 해주세요. <웃음> 기대 중이거든요. 내게 기대하지 마. 알았어. <웃음> 네? 닭새로에. 아니 사실 헤이아 치코대달라하 했는데 그건 좀 그래 박새로에 가자 이제 신새로가 되는 거야 뭐 말대로 오 근데 진짜 기대이상이다살 빼야지 자, 호박스탕 응? 한번 가자. 사소리아래 또. 어, 더워. 응. 더워? 응. 난 추워. <웃음> <웃음> 형, 여자는 그런나루가 없어요? <웃음> 없습니까 사람은 여자남자 가르지 마. 다 있어, 남녀는. 아. 근데 있긴 한데, 여자들은 이제 그런 어떤 솜털이 나는 거고, 아. 남자들은 좀 두꺼워지면서. 그쵸, 그쵸. 그런 거지. 아, 그렇게 밀어서 그런가? 아니, 뭐, 그거야, 뭐. 그 사람들마다 다르니까. <목소리> 오빠 잘생겼어요. 여보 그러다 나가 괜찮아. 나진괜괜찮다갈색괜찮다 나도 괜찮아. 나도 괜찮아. 아아 드세요? 아가씨 너무 속상해요 어아박 괜찮아. 아나 괜찮아. 나아나아 나도 괜찮아. 아 나도 괜찮아. 나 파이팅. 파이팅, 한번 해줘. 파이팅! 파이팅. 블랙형 <웃음> 구독 <웃음> 구독 <웃음> 구독 좋아요 좋아요 알림 설정 꾸.